우주는 뭘 듣는다? 나의 진동을 듣는 겁니다.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도, 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도, 내가 똑같은 상상, 즉 시각화를 하고 있어도, 그 진동이 다르다면, 내 앞에 나타나는 내가 겪는 경험과 내가 겪는 현실이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q a 주제는 바로 100번 쓰기예요 많은 분들이 100번 쓰기를 하시면서 대체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계속 쓰고 있는데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 저는 언제까지 이걸 계속 써야 될까 의무감에 쓰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기분만 더 나쁜 것 같고 좋은 일도 안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저런 사람들은 되게 잘 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제가 안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딱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또는 그리고 그 이전의 시간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번 쓰기 또는 그 이상 무언가를 쓰는 것을 굉장히 많이 즐겼었죠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수영선수가 있고 수영초보도 있고 아예 물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수영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수영? 그냥 들어가서 일단 어, 팔 각도 좀 보면서 어, 여유 있게 하면 돼 그리고 초반에 출발만 좀더 신경 써서 하면 돼. 초반이 중요하거든.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수영초보나 물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사실 물에 뜨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뜨는 감각, 물에 대한 느낌, 이런 친숙화 과정부터 먼저 거쳐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자전거 타기 예시도 있어요 제가 뒤에 이제 자전거 타기 예시도 써 놨죠 자전거를 타는데 우리가 자전거를 어떻게 배우죠? 자전거 어떻게 타는지 좀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 일단 올라가서 페달을 열심히 밟아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야 안 넘어지는 거거든 페달에 밟으라고? 난 넘어질 것 같은데 막 일단 타려고 하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계속 넘어지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자전거 탈줄 아는 사람은 계속 일단 무조건 페달을 세게 밟아야지만 된다. 아니, 이 균형은 어떻게 잡는 건데, 그거는 하다 보면 돼. 어, 그거는 하다 보면 알아서 잡히게 돼. 몸으로 익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듣는 사람은 이제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짜증이 나잖아요. 야, 이거 제대로 알려줘지 무조건 일단 하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대부분 이렇게 어떤 감각적인 측면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부터 배우는 게 뭔가요? 제일 처음 배웠던 거. 태어나는 순간.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배웠죠? 그냥 일단 들여 마시고 내뱉어. 호흡을 어떻게 가르쳐 주죠? 그냥 들여 마시고 내뱉으라는 얘기밖에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느낌으로 들여 마시고 그리고 하고 내뱉죠. 이런 감각적인 측면들은 우리의 내면에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시스템화돼서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그게 바로 잠재의식 속으로 저장이 돼요. 어, 즉 모든 감각들은 어, 최적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유리하고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어, 좀더 어, 뭔가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어, 자동화시켜서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언급한 수영이나 자전거, 그리고 숨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100번 쓰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런 수영, 자전거, 그리고 감각에 대한 얘기, 왜 잠재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수영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미 물에 뜨고, 물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미 착착착착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몸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 이것을 얘기를 하려면 그것들을 다 내뱉을 수도 없고 또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할때 그냥 단순히 열심히 팔을 저어라 그냥 100번을 써라 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들 또는 버려야 될 것들 이 많은 것들이 이미 함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 세계 속에 함축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수영을 잘하거나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의 경우에는 단지 페달을 밟아, 헤엄을 쳐 라고밖에 얘기를 못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긴책에서도 이런 사례를 써놨는데요. 제가 그 비긴책에 써놨던 사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교육을 시키는데 어, 그 전에 있던 사원이나 아니면 대리급에서 교육을 시키는가 아니면 뭐 부장님이나 상무님이 교육을 시키는가 이미 부장님이나 상무님은 이게 내면화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말로 꺼내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신입사원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는 몰라요. 그냥 100번 써! 이게 끝이에요. 왜냐면 나머지는 그냥 감각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그걸 무의식적으로 잠재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식도 이제 되지는 않는 상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100번을 쓰라고 할때 이미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도 없고 또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면화 내재화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고 우리의 의식 속에 속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떠한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단순히 똑같은 쓰는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제가 도표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수영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령 예를 들면 처음에 우리가 다짜고짜 들어가서 팔부터 져, 다리부터 져 일단 무조건 물장구를 쳐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나눠야 되겠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나눠야 됩니다 수영장에 가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물에 뜨는지 안 뜨는지 물에 뜰줄 아는지 그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에 뜬다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 제대로 그 영법을 수영영법을 할수 있는지 또는 물에 못 뜨면 그게 물 공포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단지 물이 친숙화 과정에 덜 거쳐서 물하고 친해지면 되는 건지 이러한 분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영 트레이너들은 수영 강사님들은 여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작을 하죠. 물 공포증 있는 사람한테 팀툴에서 스타트가 중요하니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돼. 물이 어떻게 다이빙해서 들어가는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물장구 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두려움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100번 쓰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100번을 쓰는데, 내가 어떤 문장을 쓰는데, 어떤 글을 쓰는데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턴 어라운드 화건으로 극복을 하거나 어, 우리가 치유를 하거나 또는 EFT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EFT를 통해서 그런 두려움들을 관리를 하고 굉장히 평온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백번 쓰기를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서 또는 너무나 잘해서 뭐 세도나 메세드 릴리징과 같이 내가 쓰는 거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곧바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과정들도 거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백번 쓰기도 <웃음> 어,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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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진동은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에 의해서 즉 잠재의식에 기록되어 있는 자동화 시스템과 트라우마와 두려움들과 내 내면의 이 복합적인 것들에 의해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체질이 있잖아요 사상의학에 뭐 태양인, 태음인 이런 체질들이 있고 뭐 팔체질에도 금양체질, 목양체질 같은 체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맞는 음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0번 쓰기를 무조건 하기에 앞서서 아,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100번 쓰기가 이 트라우마를 자극을 하는구나. 또는 단지 내가 쓰는 것자체에 재미를 못 느끼는구나. 사실은 제가 여기도 썼지만 우리의 근원이 함께 출동하는 경우 근원과 함께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기쁨이 있는 경우라는 거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일이 술술 잘 풀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원이 함께하지 않고 내 몸으로만 때우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턱턱턱 나타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 100번 쓰기라 무조건 그냥 막 무조건 내가 띔툴에서 다이빙하고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성공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 성공 법칙인가?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 성공 법칙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내가 무작정 단순히 쓰기만 하고 있는지. 세 번째. 일번과이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 성공은 별게 없어요. 이미 우리의 선배님들이, 성인들이 다 성공 법칙을 만들어 놨고요. 우리는 단지 그거를 실천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죠. 법칙은 항상 작동을 하게 되어있고요 이것은 내가 안 믿어서 안 되는 거다. 안 돼서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풀잖아요. 삼각비를 이용해서 푸는데 내가 답을 틀렸어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틀린 겁니까? 삼각비가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법칙은 정확합니다. 내가 공식만 대입하면 나오는 게 법칙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공식을 올바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대한 체크를 먼저 하시기를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들은 저희 커뮤니티 카페 그리고 a l l s u c c e s y c o m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